제3자가 봐도 교제하기 직전인데 ISTJ가 고백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는 ISTJ가 고백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해야 한 번에 스무스하게 넘어갈지 고민하는 것입니다. 고백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. 이때 아마 상대분께서는 ISTJ로봇에게 직구 변하고 가리지 않고 다 던졌을 것입니다. 하지만 어림도 없는 ISTJ에게는 핵폭탄급 돌 직구를 던져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우린 언제부터 일일이야? 너 고백하는 거 기다리다가 망부석될 것 같아 라고 누가 들어도 돌직구인 걸 알려줘야 합니다. 좀더 적극적인 유형이라면 ISTJ에게 선고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. 왜냐하면 ISTJ와의 연애 초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ISTJ가 고백할 수 있게 대놓고 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. 오늘도 시청하주시야사 h a 해 g h 다 e d u c k d j 다 y a n g Yul Tongha ISTJ YUI Honin s h i o a s 다 i s t j m m a y n Secret y Sang